어떤 분이 저한테 어신 진행을 거의 100일 이상 요청을 하셨는데 오케이. 한번 이제 실패도 했었고 아돼 네. 지금 이제 다시 도전하는 그런 상황.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쎄야, 조커님. 쎄야, 반가워요 여러분들. 지오 디오님. 아,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기랄님. 하이 곰방아. 고마워. 하이 곰방아, 고로치아 역시 살아있구만. 진행 검제가 뭐냐면은 g t 밥에서 가장 어려운 컨텐츠다. 똑같은 사람 4 명에서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미션만 해야 되는데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면깰수 없는 그런 미션이다. 평화의 상징이 무슨 색깔이죠? 하양색 비둘기. 하양색.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음. 전부 다 흰색으로 맞춰 봅시다. 음. 네, 굉장히 사이가 좋은 두분 봤습니다 에이, 누군지 에이, 모르겠지만 에이. 아이스 바이트 계획판 왼쪽에 보이죠 지도 거기 X자 있는게 예상대로 위치에요 아 진짜요? 제가 지금 그타 3년 하면서 지금 처음 알았는데 여기 지도가 있어요? 네. 이, 아, 지도가 아 왼쪽에 와 이거 지도 있는거 지금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첫번째 미션이죠 이제 뭐 정부 한테 같은 경우는 거의 한한시간 아니면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헬기 조심 아이고 불쌍한 버저들 아, 메버링, 메버링 메버링 자 미션 클리어 여기다가 이제 창을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빨리 아무거나 타고 스킵해요 자 빨간색 일반 그룹 일반구로만 누구야? 제차입니다. 아이반갑습니다 기알림차. 맞다 이거 지는 검지였죠? 여기서 죽으면 큰일 난다는 거.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어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 나이스 캐치! 아, 얘가 이제 대안상이 된다는 거죠? 아이아이 아, 미안해요! 데이터 확고 완료! 어, 거세지 거세지 저희가 터뜨린 비행기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을까요? g 어? t a 에서 음, 인성을 싹. 챙기다니?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방금 비행기를 터뜨렸는데 어 솔직히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자 이제 첫 번째 고비가 왔습니다 서버팜! 여기서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다리! 앞에 뛰면 안돼! 점프만 하지 마세요 그냥 걸으면 돼요? 걸으면 돼요 그냥 버그 안 걸리겠죠? 발가은 괜찮아요 죽지만 않으면 돼요 죽지만 않으면 되니까 저 넘어져가지고 껐어요 그럴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나이스 네, 캐치 네, 오케이. 옥상에서 떨어지는 순간 게임을 꺼버렸습니다 나이스캐치 와아 싸우 팜바바바 안 죽어요? 자, 아, 그리고 저희 어, 안 죽어 금지 어그어 아. 어, 그. 어, 이건 괜찮아요 <웃음> 해킹 아예 하지 말고 그냥 계단에서 대기해요? 예 네. 저희 두 명이 점점 나오면서 해킹 할거예요 알겠습니다 계단에서 대기하는 걸로 어그로 끌어줘요아저자가격리하고 <웃음> 있을게요 여러분들 지금 그루나에 걸려가지고 오케이, 됐다. 오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온다 온다 온다. 미션 깔끔하게 클리어 성공. 아 아직까지 긴장 놓치 말고. 게임 또 꺼졌거든요. 뭐? 어? 네. 에이. 아아오 진짜. 아네. 그, 화 켰었나? 화색 켰는 이런 젠장.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고 뭐 지금 8시 6분인데 서버팜 아직도 못 끝냈다고. 안 돼. 그걸 잘 풀리면 세팅 망치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게 지능 범죄가 아니라 무지성 범죄.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문해 범죄. GG! 오케이. 와 드디어 끊었다 아, 모든 취급을 다하는 세팅 하지만 이제 실력이 아잇! <웃음> 이 사람 심지어 지금 상의도 맞아. 안 입고 있어 지금 이 추운 날에 디빙어. 지금 와... 어 아니 이런 손이 멋대로? 자 이제 대충 됐습니다 팀원분들에게 돈을 양보를 했는데 이게 진짜 몇 년만에 양보를 는지 모르겠네요 가자! <웃음> 가자! <웃음> 가자! <웃음> 우와. 미션 클리어 신습격 진행 범죄. 지케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벤져 네. 들어갑니다 정신 꽉 잡고 출발저 패드 꺼냈습니다. 이제 사트 사트 사트 싹 pet the conness, Mida, is it? Sattu, Sattu, Sattu, Sattu, s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맞는데요 <웃음> 보상 아,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죠. 아... 괜찮습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자, 이게 아... 신수벽 지능 검제은 다음에 비공개로 저희가 네명이서 모여서 해 보는 걸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여기까지. 이런 거로 쳐주시면 안 되고요 아 기아님 보고 계셨습니까? 기아님이 92일